동사의 수동형인데 준동사 중에서도 뭐뭐 한다고요? 분사. 어? 어, 이거 이문과 함께 잠깐 개념 정리합니다. 수동형, 수동형인데 특히 분사. 분사. 그중에서 제일 어려운 완료분사. 완료분사. 완료는 해비피피 완료분사가 갖는 의미는 뭐니요? 그다음 봐봐. 완료분사 어떻게 써주면 되니? 봐봐, 분사 ing 잖아 이게 여기 원칙이잖아요. 그러면 완료에다가 수동형까지 써야 되니까 어떻게 쓰면 되는 거야? 한번 빨리 해, 해... 어, 완료 해부 플러스 비피 오케이 끝자리도 맞춰준다 그랬으니까 다음에 다시 수동형까지 써어야 되니까 비플러스 비피 이렇게 되는 거 맞네? 자리 수면 이렇게 되니? 이걸 더해주면 답 나오는 거죠? 해부 위에다 올려 뭐야 뭐야 해비니죠 비동사 올려, 적용. 자, 그러면 비이죠 여기 b p 죠 그럼 이게 뭐니? 분사의 완료수동형이에요. 분사의 완료수동형.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요 형태 잘 보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콤마, 주어동사. 이렇게 나왔어요. 분사군이네. 맞지? 이렇게 나왔으면 분사군이네. 이거에, 이거에 행위를 하는 거야, 당하는 거야, 얘가. 얘하고 똑같은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주체가 행위를 하는 얘가 당한다. 그러니까 수동이잖아. 또 하나, 여기, 본동사가 있는데, 요 본동사보다, 요거에 나왔던 요 동사의 행위는, 먼저 일어나는 거 맞죠? 됐니? 이거야. 이걸 어. 건져야지, 너희들이. 그렇지 않아? 맞지? 오케이. 이렇게 잡아내야지. 그리고 얘는 뭘로 바꿀 수 있는데도, 저, 주, 동으로 바꿔줄 수도 있죠. 자, 이쪽 봐. 여러분, <웃음> 간다? 자 이게 바로 having been pp. 아까 우리 했잖아. 이미 이거 과정을 이거 얹쳐가지고 분사의 어, 완료 수동형이 완성이 됐습니다. 갖고 있는 함축적 의미가 뭐냐면 자 의미상의 조어가 여기서 의미상의 조어는얘예요 얘가 주어면서도 이거의 의미상의 조어예요 얘가 이거의 행위를 한다 당한다 당한다. 번 행위를 하느냐야 당한다. 이게 수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완료가 나왔어요. 완료가 나왔다는게 뭐니. 여기 본동사가 나와있네요. 본동사. 본동사의 시제가 뭐니. 과거야. 과거보다 뭐야. 이게 먼저 일어난 일이야. 알겠어? 과거보다 먼저. 운동사가 과거니까 과거보다 무슨 행위 선행이 선선 먼저 먼저 일어난 행위 선행이. 자 이렇게 써놓으면 2번 끝. 이 운동사. 그럼 이거 적지동으로 바꿔줄 수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해석도 정확해야 된다 말이야. 맞지? 오케이 해봐. 네버가 들어가. 자 여기까지 먼저 보자. 이거 뭐야? 트레이트가 무슨 뜻이니? 취급하다. 야, 누구누구를 다다 취급하다라는 뜻이 있 치료하다도 있는데요. 음. 그처럼 치고 받은 거야. 네버. 취급 받은 적이 없었어. 그써 알겠지?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화가 났다야지. 니 이번에 여기를 자, 노란색에 좀목하십시오 노란색에. 여기에 지금 요게 9해요 9. 군사구문이에요 완료 수동형은 나왔어요. 자, 얘를 접지동으로 바꿀 겁니다. 접주동으로 바꿀 겁니다. 접주동 어쨌든 접주동으로 바꿀 겁니다. 자 바꿔보세요 데 네. 접속사 아까 좀 아까 내가 얘기했는데 이유 정도가 좋겠죠? 그어 치급 어, 받은 적이 결코 없었기 때문에 요 누구야? 주절의 주어는 살려줘. 주절의 주어 시 그대로 내려오면 됩니다. 같으니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접주까지 썼어요. 동사만 쓰는데요. 동사는 수동태로 써야 되고 요거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야. 요게 지금 get 같은 g 같은이잖아 제 요기 과거형이니까 이거보다 앞선 시제는 대거밖에 없으니까, 헤드. 맞아요? 그지? 맞지? 헤드. 그 다음. 헤드. 그 다음. 빈. 오, 빈. 그 다음에. 트리티 대거 뭐, 수동태까지. 아유. 이렇게 써야지. 트리티는 뭐야? 라이. 데. 흐시죠. 그처럼 취급받아본 적이 없어서요. 네버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그치? 맞지? 응? 아, 나 그처럼 취급, 여기 들어가나? 나 그처럼 취급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화가 났다. 아, 이게 대가워. 대가워. 시제 문제와 행위를 하느냐, 당하느냐. 의미상의 조건 주체가. 그쵸? 어, 그래서 이 분사금을 적주동까지 연결시켜줬습니다. 이거. 다 됐나잉?